분들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영단에 잔 올리고 난 다음에 스님한테 더 비더러서 절하는 거 들어보셨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 못된 법이니까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요새 뭐 스님들이 시키는 데가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절대 잘 못된 법이니까 시키지 마십시오. 옛날 어른들은 예식 딱 사식구제든지 천도제 될 때에 준비 다 대놓고 상주들이든지 제자들 오고 신도들 온 다음에 스님들이 인자 예식 시작하기 위해서 잔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스님들이 자리에 자정하고 나면 은 상주하고 신도들이 일어나서 삼배를 합니다. 예식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데에서는 스님네는 바로 들어서면서 예식 시작하면 은 상주하고 옆에 모인 분들이 스님내를 보고 삼배를 합니다. 예식 시작하기 전에 삼배 딱 하고 나면은 중간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잔을 올린 다음에 영단에 절한 다음에 스님내에게 돌아서 절하는 거 생긴 게한 40년 될까 말까 합니다. 중회 집안에 비구대처 싸움이 끝나가지고 동산로스님이 세계 세계 제1차 세계 불교도 대회하러 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때 동산로스님이 갔다 와가지고 태국에서는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게 아니라 스님네 앞에 음식을 차리 놓고 신도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어떤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불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산에 계시면서 뭐 이름은 딱그 후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은 피하겠습니다. 에, 자기가 아들, 딸을 낳지 못한 부산님이 한분 계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자식을 못 놓기 때문에 작은 댁을 딱 소개해서 작은 댁하고 남편하고 살게 해놓고 자기는 자유스럽게 나와가지고 저래 와서 오래 계셨던 보살님이 한분 계셨어요. 동산 노스님이 계실 때보무사에 주로 와서 계셨는데. 조선조 말기까지 일제 때까지 그 신도들이 스님네 대중 공양 올리고 모시고그부은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래 와서 스님네에게 대중 공양 올린다고 신도들이 이렇게 오지 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화 직후에 동산노스님이 보면서 앉아계시는데 부산 신도들에게 스님네께 공양 올리고 제지 내면 복 닫고 영가도 좋은 데 간다 그래가지고 더러 시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동산노스님이 제1차 세계불교도대회에 갔다 오시가지고 태국에는 가니까 부처님 앞에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스님네 앞에 음식이든 지 체리 놓고 불공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 그게 옳다. 그렇게 돼야 된다 는 하신데 그 부산에서 아기를 못 놓고 늘법무사에 절에 와서 많이 계셨던 보사님이 처음에 다닌 데는 지금 부산 진 앞에 어 연등사라고 하는 데 절에 다녔는데 정화 후에는 완전히 법무사에 이렇게 계시면서 법무사에서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러 오는데 부산 신도들은 절에 자주 안 댕기봤으니까 절에서의 예법이나 풍속을 전혀 모른다 이거죠? 그보사님은 오래 절에 있었으니까 스님네에게 잘 배웠을 거다. 저거 하는 대로만 하면 실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공양 올리러 온 신도들은 그 보사님 눈치만 보고 그 보사님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보사님이 어느 집 49제에 영단에 절을 하고 돌아서서 동산모 스님에게 절을 삼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영단에 잔 올리고 절하고 난 뒤에 스님에게 돌아서서 절을 하는 시작입니다 동산로스님이 영단에 잔 올리고 돌아서서 스님네에게 절하라 소리를 한게 아니고 태국에 가니까 신도들이 스님네 앞에 음식을 차리놓고 불공을 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옳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보사님이 시작했고 부산의 보사님 네가제주에로 오든 대중공약하러 올리든 절 내용이나 절에 왔다 갔다 해보지도 않고 절에 서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저거는 절에 오래 있었고 스님네한테 잘 배웠을 거니까 저거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가 따라 하다가 보니까 영단에 잔을 올리고 돌아서서 스님네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시키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는 그날 49제든 천도제든 무슨 의식이 있을 때 준비 다 해놓고 제자들이 온 다음에 스님네 예식 집행하시고 참석할 스님네가 딱 나오면 일단 자정하면 은 제자들하고 신도들하고 일어나서 예식 시작하기 전에 삼배했고 또 성급하는 어른들은 나오면서 바로 뭐 징치고 목탁치고 요령 혼들어 가기 시작하면 은 자리에 자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그 스님네에게 예식 집행하시는 스님네에게 삼배를 했습니다. 요거는 옛날부터 미로운 법이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영단에 잔을 올리고 뒤돌아서 서 스님에게 절하는 것은 중간에 그런 연유가 해서 생긴 연유이니까요 요거는 옳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보십시오 인사같은큰 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절에서 영단에 절하고 한패 스님네한테 절한다고 엎드린데또 다음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또 다음에 영단에 나가서 절해야 되는 별난 신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때까지 부처님 앞에 예찬하고 마지오리고추원하고절다 해놓고 영단에 절하고 난 다음에 또 부처님에게 절하고 스님네에게 돌아서서 절하고 또 상주들에게 절하고 뒤죽박죽이 그거는 고사하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비법이라서 나는 자꾸 못하게 해요. 곳곳에 가서 영단에 자노리고 스님네에게 돌아서 전하는 거는 비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곳곳에 가서 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도 이 점은 알고 계십시오. 그 법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거? 옛날 어른들의 법은 어떤 법이 밀어왔는데 중간에 여기 변경이 되면서 신도들이 영반에 잔올리고 돌아서서 스님에게 절한다는 네, 요원을 알고 계십시오. 네, 그러시고 어, 시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식 시식에 시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영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가 다 우리가 부르는 간단한 시식입니다. 네, 시식 시식하고 영반이 있습니다 예, 영반에는 상용영반과 큰 스님네 돌아가시면 한 종사영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식에는 상용시식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예도어른들은 상용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용시식이 있고 간략간략자, 예돈일자, 양의 시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구분을 하자면 은 영반이라고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마지막 배송한다고 그러죠. 마지막 배송까지 나아가는 것을 시식이라고 하고 영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그 시기식기는 시무차법식기는 보공향진을보해양진에서 수화차법식 시장 한번만 은처처알락고 여기에서 딱 그치는 것을 영반이라고 합니다 줄인 시식이죠 배송을, 배송을 하지 않는 시식을 영반이라고 하고 배송까지 다 하는 것을 시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문은 예도어른들이 영반의 법문이 다르고 시식의 법문이 다릅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문은 어떤 법문을 갖다 쓰셔도 됩니다. 법문을 어느 법문을 갖다 쓰셔도 되는데 이 시식이 위패까지 태우고 바깥까지 내보내야 되느냐 중간에 보관해서 다음 때에 다음 때에 보내야 되느냐를 신임이 알아가지고 중간에 딱 중단하는 걸 영반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배송까지 하는 걸 시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문은 이쪽 법문을 여기에 써도 되고 여 법문을 저쪽 써도 됩니다 예, 이두 갈래 분명히 아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상용 상용시식 반음시식이라고 부르는데 예도어른들은 상용시식이라고 했고 또 백파스님 같은 어른은 작법 구가면서 대례시식이다. 큰대자 예도예자 대례시식이라 하셨어요. 상용시식을. 그런데 예. 이 중간에 어떻게 오다가 거기에 관음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관음시식이란지 하는 도중에 천수다란일를 넣기 때문에 천수다란니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어, 옆으로 조금 갈게요. 여러분들은 바로 고양 하실 때 바로 씻어서는 물이 청수물입니까? 천수물입니까? 청수물입니까? 천수물입니까? 지금도 이 방에서 천수다란니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기라고 하는 짐승이 목구멍은 신랄만 하고 배는 태산같아가지고 배를 못 채운다 그러지요. 그래서 스님네가 고향할 때에 그릇에 소리를 내면은 아기들이 그 목구멍에 불이 난다는 이야기죠. 하저밥 아, 먹는데 우리는 못 먹어 하고 아, 나는 배가 이렇게 고픈데 못 먹어 저밥 먹어 숟가락 소리가 나고 젓가락 소리가 나고 음식 먹는 소리가 나. 그러면 아귀를 채찍질해서 아귀의 목에 불을 나게 한다고 해서 절대 스님 네가 공양할 때 숟가락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젓가락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물 북을 푸르 하는 소리를 못 내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서비님으로할때 김치를 마음대로 씹지를 못했습니다. 김치를 마음대로 씹으면 아래 언니 가지고 지그시 눌러가지고 넘기는 거지 김치를 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게 국수고양 이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후루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장군 적비 가져와서 끄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기의 목구멍에 불이 나게 한다. 그래서 신임내고양때 절대 그릇소리나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를 못 내게 하죠. 그리고 그릇 씻은 물을 저천수다라니가 비치는 공덕으로 저 자리에 일단 물을 거두어서 딱 갖다 두었다가 그 물을 밖으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천수의 그림이 비친 공덕으로 아기들의 배를 채운다. 그래서 청수물이 아니고 맑을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 성수자 천수다란이의 공덕을 담긴 물에서 천수물이 옳습니다. 예, 천수물 예, 그렇게 합니다. 만 옆으로 갔습니다. 관음시식을 할 때에 천수다람이를 하시기 때문에 천수다람이의 가피력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관음시식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보통 예들은 상용시식 상용시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영반하고 시식이 있는데 영반에는 큰스님내가 돌아가시면 하는 그그 종사영반이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상용영반이 있고 시식에는 상용시식이 있고 양예시식 줄여서 하는 시식 양예시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요새는 스님네가 예식적으로 전혀 뜻을 두지 않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저 상용시식 관음시식 관음시식을 가져다 해버리는데 우리가 배울 때에는 대령을 한 시식에는 대령을 한 시식에는 전시식이라고 하는 걸 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시식이다 그럽니다. 요새는 보면 은 성문의 범 안지노스님이 하신 성문의 범까지는이 전 시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만, 그 후에 고치신 불교의범이든지 다른 책에는 전 시식이라고 하는 시식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도 어른들은 대령을 한, 대령을 한 시식에는 전 시식을 하고 상용 시식이나 양예 시식, 명반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판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날의 스님네는 뭐 덮어놓고 뭐 대령 관욕을 해도 전부 관음시식만 가지고 판을 치는데 대령 같은 걸 하고 대령을 하고 관욕을 한 데는 상용시식을 하지 말고 전시식을 하라 우리는 딱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시고 어 시식 중간에도 우리가 조금 귀담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딴 법문은 전부 여러분들이 다잘 이야기 들으시고 아는 거니까 따로 이 주소 섬겨서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순서는 시식은 거불하고 창혼, 창혼. 영가 이름 부르는 창혼이다 그러죠. 창혼 한 다음에 차거, 법문, 예, 차거, 예, 법문이 들어가죠. 법문 한 다음에 보소청지는 바로 해가지고 일심봉총에서 영가청 하면 요건 양예 시식이 될 거고 요건 상용 시식 쪽으로 가면은 차거 한 다음에 질연계를 하고 청수차거 예, 예, 자광조초연하줄를 해안관지옥봉 요거 천수차고라 그랬죠. 천수다은 심여장구 대달한을 하기 위한 법문이기 때문에 자광조초연하줄를 해안관지지옥봉 우항대비 신주력 중생성들 찰라기 요거는 천수차고다 그렇게 부르죠. 천수차고 한 다음에 천수다란 일을 하고, 네그 예, 다음에 본찬대. 여러분들은 그 혹 시식에 참석을 해보고 이상하게 느낀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영가 불러서 부처님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영가를 불러서 부처님에게 인사시키지 않고 실컷 반미기 가지고 마지막에 배송할 때에 보래산보를 해서 배송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잘 못됐어요. 그래서 예더런들은 관음시식, 이 상용시식을 하면서 영가청을 하지요 영가청, 고혼청이다 그러죠. 고혼청하고 고혼가영을 한 다음에 수위 앉아지는 전에 꼭 보래산보를 시켰습니다. 여기 근래에 관음시식은 빠져있어요. 빠져서 영가가 부처님에게 올 때는 인사도 없이 와가지고 실컷 얻어먹고 갈때 부처님에게 절하고 인자 갑니다 하고 가요. 순서가 잘 못됐습니다. 예도 어른들은 대령을, 대령을 할 때는 대령은 이왕 영가 청하는 거 대령이라고 하니까 대령하고 나면 오래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령을 하지 않는 관음 시식, 상용 시식에서는 고혼청을 한 다음에 고혼 가영 하면 고혼 수위 앉아지는 인데 고혼 수위 앉아지는 하기 전에 꼭 부처님 쪽을 향해서 위패를 들고 보래삼보를꼭 했습니다 근래 그 상용시 시기에서는 여기 빠졌죠 안지노 노스님이 하신 성문의 봄에도 보면 은이 점은 빠졌습니다 이 점은 빠졌는데 왜빠트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면서 제사를 지내든지 하면은 올 때는 부처님께 인사 안 하고 실컷 얻어먹고 갈 때에 보레산부를 하거든요 잘 못됐다 늘 생각했는데 그예도어른들이 하신 관음시식 상용시식에 는 보면은 분명히 고혼청 고혼청을 하고 고혼가영 한 다음에 영단에 수위 앉아지는 하기 전에 꼭 부처님 쪽을 향해서 보레산부를 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단에 수위 앉아지는 서 사다란 일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돼 있고. 영단 시시라고 하지만은 법문은 참 무서운 법문이 다 들어가 있죠. 될수 있으면 초심에 송문관의한다 그랬죠. 글을 외우면서 뜻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한평생 해도 영단에이거하는게참 실수입니다. 요령목탁 하면서 입으로 한문 소리하면서 뜻을 자꾸 풀어가지고 영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입으로만 가지고 건들렁건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그 뜻을 영가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이 없으면은 정성성하는 이름으로 지극히만 지극지성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정성도 없이 그대로 건드렁 건드렁 넘겨버리면은 귀신들이 안가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절법당에 사진이든지 위패든지 남기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안 가요. 귀신들이 안 갑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4 9년제를 지내보면 은 제자들이 찔끔찔끔 울고 죽은 사람 인연 못 잊어서 찔끔찔끔하고 서 절대 그영가가안 갑니다. 무서운 예가 있습니다. 지금 삼선함에 그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50이 넘어가지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중된 뒤에 이름을 내가 모릅니다 부산 내려가면 은이범모사든지 이쪽에서 내려가면서 기차 동해남부선입니까? 기차 착불다리 중에서 거대를 떠으로갈때 남문구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도 남문구라는 옛날 이름으로 부른 동네가 있다 그럽시다. 거기에 보사님입니다. 아마 파리로 해방 전 후에 결혼했는지 그 전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 통도서 경복 노스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그근나감 선방에 가서 있을 때에 그 보사님이 지금은 스님네가 꾀가 붙어 가지고 자유스럽게 지내고 싶어 가지고 딴 사람하고 같이 정진을 안 합니다. 그 무렵에는 송광사 구산 스님 회상, 통도사 월안호 스님 회상, 뭐송리산 회상 어느 회상이든지 정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사부 대중이 같은 자리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공양도 같은 자리에서 바로 피고하고 잠자리는 거사들 방이 따로 있고 보살들 방 따로 있고 비구니방 따로 있고 남스님네 방이 따로 있었는데 공양부터 시작해서 정진을 같이 했습니다. 통도 극락암의경복 그 노스님 회사에서 그 보살이 52살인가 53살인데 또 선방에 와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30년 전에 죽었다는 남편을 못 잊어 요 30년 전에 죽은 남편을 그대로 기억 속에 꼭 붙들고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마 결혼하면서 2, 3년 안에 남편이 죽어버린 것 같은데 남편은 그때 중학교 선생기를 했다 그럽니다 죽은 지 30년이 됐는데 남편을 못 잊고 살고 남편이 밤마다 자기 곁에 와서 잔다 그니다 이 보사님은 같은 방에서 열병명이면열명 10명 보사님하고 같이 자는데 꼭 밤에 잠잘 때벽 쪽으로 붙어요. 벽하고 자기 사이에 남편이 누울 자리를 꼭 만들어요. 어떤 자리가 들어도 자기 남편이 따라온다는 거요 그래서 선방에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밤에 잠잘 때는 벽 쪽으로 딱 붙으면서 벽하고 자기 사이에 남편 누울 자리를 어요 준비를 해 나이가 그때 52살인가 3살인데 그렇다가 간혹 가다가 꿈속에 남편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하면 은그 다음 날못 일어납니다.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점쟁이 무당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멀리합니다. 이거는 지가 섬기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이 붙은 점쟁 귀신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하면 은 질투를 해서 그 집안에 재앙을 주기 때문에 점쟁이 무당은 절대 남편하고 육체관계를 갖지 않고 자꾸 남편을 멀리합니다 지가 섬기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음욕 귀신이 돼도 육체관계를 해요 무당들이 신부턴 귀신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신하고 육체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육체 관계를 못 가집니다. 자기 남편하고 육체 관계하면 귀신이 질투해 가지고 씩씩거려 절단을 내는데. 근데 그 보사님이 53살이는 남편이 죽은 지 30년이 밤마다 자기게 되 와서 잔다고 꿈속에서 어떤 때 남편하고 육체관이 하면 그 다음 못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나면 못 밤에 또 지랄했네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집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귀신이 안 가. 귀신 쪽에서 붙들어 있고 싶어도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면 안 갑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력신앙이 타력신앙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불교를 타력신앙으로 이제 하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력신앙이지 타력은 없다고 내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든지 스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절대 염불을 하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할 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주력을 하시더라도 그렇고 연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화두정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만 주력을 하시든 연불을 하시는 스님들은 그 내가 약하니까 가피력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해서 나하고 그 연불이 두 개가 갈라질 때꼭 거기에는 정쟁이 무당처럼 귀신이라고 할까 무엇이 붙을 소지가 생깁니다. 도희지 가보면 수십 년 절에 댕기다가 신이 붙었다고 점해 먹는 사람 부다거리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주력이나 연부를 또는 그관음조력이든지지장조력이나미타조력을 하면서 주관과 객관 나하고 객관을 나누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지 이거 하나의 똘똘 뭉쳐가면 절대 그 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붙이고 싶으면 지금도 자꾸 불러요 부르는데 가야산에서 비신 귀신, 귀신 나한테 와서 붙어봐라 하고 자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소리 질러보세요 한번 두세 달만 하면 은 여러분에게 가야산에서 귀신귀신하도 붙을 거예요 우리가 알 때는 점한다는 거귀신부터 점쟁이가 뭘 기룡화복 이야기해주고 예언하는 것같은데 그런 귀신들을 그렇게 하면 붙여요. 좀 죄송해요. 내가 남의 흉 보는 거는 바로 내 발등에 그런 일이 떨어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부탁입니다. 자꾸 내가 자꾸 남의 집에 뭐 귀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들리는것내 발등에도 바로 그 칼날이 떨어진다 하는 조심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수덕사가 본사인데 그 스님 이름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죄송하고 나이는 한 50, 지금 각 50입니다. 조금 늦게 중이되어서 30이 다 돼가지고 중이되었습니다 덕승산 같은데 중이 되었으니 경도 필요 없다, 불공도 필요 없다, 연불 조력도 필요 없다, 화두만 하면 된다는 속에 중이 되신 분이에요. 어떻든 공부하려고 참 애는 많이 썼어요, 고행도 많이 하고 막집을 지어놓고 고행도 많이 했는데 날이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지 풀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무엇이 알아지는 것 같은 게 알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답답하니까, 지리산 칠불 가다가 그 대성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칠불 동네는 왼쪽으로 가고, 거기서 신흥, 신흥인가 모르겠어요. 그골짝으로 올라오면 대성동, 6.25 사병 전후에 그 벨겐이들하고 아군하고 많이 죽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막집을 지어놓고 사시면서 답답하니까 귀신 붙으면 뭐 몰랐던 걸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붙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반 농담 겸 지기산에는 6.25 사배때 뒤진 뗄갱이도 많다가지고 하나 와서 붙기나 붙어봐라. 뭐 몰랐던 거 알아지기나 하는 거 붙어봐라. 매일 아침으로 답답하니까 답답하기만 하면 안 풀어지니까 아침마다 하루 한 번씩 문을 열고 뭐 있거든 와서 붙어봐라. 몰랐던 게 알아지는 것좀 알아보자, 붙어봐라 소리를 하루 한 번씩인데 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딴게 와서 붙는 게 느껴지더라. 근데 귀신이 와서 붙으면 은 귀신은 몸덩어리가 없어요. 여기 붙으면 은 이걸 지 몸으로 착각을 해요.